안녕하세요 주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식 채널 회원님들 몇분 들은 고수익을 올리신 분들이 꽤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안내해 드렸던 KG케미칼이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의 특징을 보시면 뭐 코이즈 지금 얘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양극재 관련된 종목이죠 산화 알미늄 관련해서 그리고 또 하이드로 리튬 얘 리튬 리튬이 들어가 있죠. 폴라이스 오피스 어 AI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오늘 상한깔 달았습니다. 또 엔투텍 어 리튬 광산 관련 또 KGB 어 얘도 뭐 원통형 배터리 전고체 어,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또 아주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어 레몬 마찬가지죠. 전고체 관련된 입니다이전액이또어 어, 효율을 또 극대화시켜 준다는 또 얘네가 제 어 개발한 어, 전해질이 전해질 관련해서 또 배터리 전해질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KG 비료 관련주지만 또 황산 니켈 관련주죠. 또 2차 전지 필수 소재인 어 니켈 관련해서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. 어, 그래서 오늘은 어요 KG가 속해 있는 요소수 관련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요소수 중어 종목은 이제 몇 종목이 안 됩니다. 이거 다섯 개 정도 어요 정도 수준에 있고 어, 디젤 차의 이 공기를 어, 정화시켜주는 어, 이, 이 배기 가스를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수입니다. 어, 브랜드는 이제 롯데정밀화학, 류록스 KG가 이제 녹스죠. 그리고 슈캠스 녹스닥터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 불스원도 있죠 여기.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면 요 특징을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. KG 저퍼 주가 됐죠. 얘가 주당 4만원을 봅니다 어, 작년 한해에 번 돈만 해도 어, 이 회사를 사고 남는 정도 돈을 벌었죠 예. 어, 현재가 가 3만원인데 지금 뭐 eps 가 4만원대가 나왔기 때문에 pbr 아퍼 0.8배 수준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갔지만 어, pbr 은 이제 0.65 여기 있는 종목 중 평균 pbr 이이뭐 예, 지금 뭐 0.0 아, 9배 정도, 요 정도 수준이지만 아직 이제 평균을 못 미칩니다. 요게 케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좀 할인을 좀 많이 받는 편이죠. 그리고 배당은 이제 1.5, 시가총액은 상하가를 가면서 이제 4천억 대가 됐고, TKG 얘가 조금 이제 반등을 했죠. 유니온이나 유니온 얘네들은 거의 뭐 히토류 얘기 나오면 좀 움직이는 종목이고, 롯데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가장 무겁죠, 1조 5천억. 상승률로는 이제 거의, 이제, 소폭 하락하는 상태로 마감이 됐습니다. 배당은 얘가 이제 TKG나, 아 예, 롯데 정밀이 22년도 기준으로 5% 정도 고배당주죠. 요두 개는. 어, 그리고 오늘, 어, 종목들 한번 그 사업 내용과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KG는 이제 건설 소재, 그 철강 쪽관련돼 있죠. KG 스틸이 있고 또 비료, 제조,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녹스, 마찬가지죠. 요, 롯데정화학과 거의 80%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. 여기 kg 에너캠이 황산 리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실적을 한번 보시면 얘가 매출액이 36% 영업이익이 4,900억대에 11% 증가를 했습니다. 근데 순이익은 왕창 늘었죠. 233. 요게 이제 종속 회사죠. kg ets. 요 지분 매각한 수익이 반영되면서 어 조금 이제 어이 업그레이드가 좀 됐죠 순익이. 어 그리고 어 오늘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얘가 작년도죠 요 4월 어 그리고 5월까지 이렇게 최고가를 찍었습니다. 요 비료 관련돼서 한번 움직이면 어 여기서 뭐 가뿐하게 이렇게 두 배까지 이렇게 단기간에 올립니다. 그리고는 이제 서서히 빼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어 요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. 비료주들이. 어 그리고 어 지금 중국이 어 곡물 생산량을 최대 5천 톤까지 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, 이 글로벌 비료 수요가 폭증할 거라는 기대로 또이 비료 관련주기 때문에 또 비료 관련해서 어, 또 움직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어, 비료 관련주 뭐이 영상 내용 중에 있기 때문에 어, 요거는 뭐 어, 필요하신 분은 제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 그리고 매출 현황을 잠깐 보시면 이제 복합 비료 니켈 쪽이 어이 매출 쪽 비율로는 이제 얼마 차 포지션이 얼마 안 되죠. 이거 농자 비료가 3.6 2차 전지 황산 니켈이 0.38 뭐 아주 낮은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이 테마에 한번 이렇게 묶이면 또 아주 그 높은 상승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바로 이 케이지입니다. 다음은 유니온 얘는 히토류 요소수 테마로 움직입니다. 이 불스원의 지분을 10.2%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히토류 얘기 나오면 한번 이렇게 급등을 하죠. 유니온 머티리얼 얘는 이제 자회사죠 유니온에 얘도 뭐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합니다 유니온과 TKG 얘는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움직입니다. 남해화학에서 분리돼서. 대표적인 또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움직이는 어 그런 흐름을 좀 보입니다. 롯데정밀화학 얘는 1위 어 1위죠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. 하지만 또 이렇게 흐름은 또 그다 이렇게 무겁다 보니까 어 흐름은 좀어어 작은 흐름을 보였지만 또 비료 관련해서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죠. 아 이렇게 오늘은 요소수 관련된 종목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님이 요 들고 계신 회원님 분이라면 지금 200일선이죠 200일선까지도 이제 강하게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 4월이죠 지금 이제 3월입니다 이 4월 말경에 5만원대까지 작년에 한번 찍었었죠 그리고 5만원대에서 이제 꺾였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료 관련해서 더잘 살펴봐야 되겠죠. 비교주들도 대체적으로 오늘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얘가 이제 이끌고 갈지 좀 조정을 받더라도 한번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지금 뭐 이익으로는 순이익이 9,400억이 나는 회사입니다. 물론 매각 부분에 차익이 있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현재 시총이 4,600억입니다. 번 거에 비해서 뭐 터무니없이 좀 낮다고 보여지죠.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갈지는 앞으로 비료주라든가 또 2차전지 관련주들 같이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야 될것 같습니다.